아 쿠폰 없나 이거? 아 쿠폰 좀 봐야겠다 이거 쿠폰도 안좋은뭐할 거야? 조금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하이피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냥 게임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음, 루즈한 감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스토리 미는 것 자체는 뭐 스토리라고 해봤자 그냥 단순 반복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상이 막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살짝의 노가사성이 느껴지기도 하고 일단 PVP를 좀 레벨을 좀 빨리 풀었으면 은 그나마 뭐 실시간 대전을 하면서 조금 손맛을 느껴볼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박진감이좀 부족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박진감이좀 응. 부족하고 응. 그리고 이 캐릭터를 아는 맛으로 사실은 한다 그죠? 그래서 그래. 캐릭터를 아는 맛으로 하는 것 같고 확진감 부족하고 박진감이 부족하다 보니까 게임이 루즈해져서 좀 지루한 부분좀 있고 그쵸 스토리 어. 모드라고 하는데 다, 사실 뭐그별 볼... 스토리 같은 것도 없어요 그냥 계속 똑같은 거 반복이라서 생각보다 레벨도 안 오르고 어, 맞아 맞아 뽑기하기에는 보상이 너무 얻기가 힘들어서 좀 되기도 생각보다 엄청 길고 품목 뽑기 음. 하려면 음. 뽑기 확률도 낮고 맞아 맞아 근데 이게 피파랑 똑같이 한 선수별로 등급이 다 나눠져 있어요. 아, 만약에 아, 히나타면은 히나타 아이코닉이 있고, 히나타 버프가 있고, 히나타 노말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거, 아, 그냥 차라리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데. 현질료도 엄청 심하고, 그죠? 아. 까 어, 보니까 흔질류도까지? 그 패키지 뽑으려면 15,000원 내야 되더만. 그런 게좀 있더라고요. 저는 뭐 하이큐 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계속 조금 해볼 생각이에요. 왜냐면, 좀, 뭐, 그, 개인적으로, 이제, 캠마나, 오이카와 같은 캐릭터 지금 뽑고 싶거든요? 지금 뭐, 우시지마나, 뭐, 나르, 다, 다른 캐릭터, 뭐, 종의 캐릭터, 뭐,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당장 풀것 같진 않고, 장기전으로 갈것 같아요. 음. 네. 이 캐릭터 하나를 이렇게 굳이 이렇게 꾸고 나눌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 들기도 하고, 음, 아니면은 뭐, 히나타, 뭐, 버전, 뭘로 해서 뭐, 원바로처럼 이렇게, 다른 모드로 각각 음. 내거나, 뭐, 이렇게 갔으면 조금 더, 음.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생각했던 것보다 박진감이 부족하다 초반부에서 tvp 가 열리면은 과연 거기서 박진감을 줄수 있을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고 또 혹시 캐릭터마다 뭐 스킬이 다르다던가 루치가 음. 다르다던가 이런게 있나요? 어 있죠 다 다르죠 포지션이 다르니까 그런건 고스킬도다 다 개인 보유로 이렇게 음. 릭터마다 다르고 이게 다 다를건데 음. 일단은 오늘 당장 해서 그냥 이렇게 바로 접을 게임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한 일주일 정도 하면서 좀 지켜볼 만한 게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음, 좀 드네요 음. 네, 그죠 그런 느낌인거.. 음 그런거 같고 이거는 뭐.. 혹시 그럼 리세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있으신가요? 뭐 좋은 어, 캐릭터를 뽑겠다 리세하기는 조금 뭔가.. 애매하죠 좀애매하죠왜 게임이 애매하니까 음. 지금 막 리세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올려야겠다 막 이런 느낌은 또 없어가지고 네. 하.. 여튼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pvp는 심리전이니까 박진감은 넘칠 것 같아요 아, 아마아마아 아마, 그러니까 이게 pvp로 갈때 진짜 이게 대전으로 가느냐 아니면 은 pvp 갔는데 그냥 백 싸움을 하느냐 아 그치 이런 부분에서 보면 또 식한 매칭이 되느냐 아니면 은 그냥 설정에 놓은 캐릭터들 가지고 ai처럼 이렇게 하느냐 아 맞아 맞아 그차이도 이게 한번 뽑을 때 아이코닉 몇개 정도 뜨면 잘뜬 건가요 2개에서 3개 저 아까 2개 떴거든요 한번1 0뽑을 돌렸는데 그때 나온 게 이제 다나카하고 히나타가 나왔어요 네, 두 개, 세개 나오면 잘 뜨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뽑기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 0.03인가 0.0인가 그랬어요 0.03인 면좀 심한데?